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CN7 하이그로시 블랙 사이드 가니쉬 교체입니다 최상위 등급인 인스퍼레이션 사양으로 출고된 CN7입니다 각종 편의 사양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반해 아쉬운 건 바로 사이드 필러와 몰딩들입니다 CN7, N, 그리고 N9은 하이글로시 블랙 가니쉬들이 적용되어 있죠 N시리즈와 차별점을 두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N9 또는 N에 적용되는 하이글로시 재질의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필러를 비롯해 윈도우 몰딩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도착물들을 제거하면 고정 핀들과 스티커 잔여물이 남아있는데요 모두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신품 장착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스티커 제거인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모두 제거 후알코올을 이용해 장착면을 클리닝 해줍니다 신품을 장착하고요, 사이드 미러를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보호테이프를 제거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이그롯이 블랙으로 바뀌니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을 연출합니다. 가니시 하나 교체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틴팅된 글라스와 함께하니 뛰어난 일체감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몰딩과 몰딩 사이, 그리고 몰딩과 필러 사이 이 부분을 단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작업전 모습을 확인하면 이 부분이 단차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반떼 CN7 엔전용 하이글로시 블랙 사이드 가니쉬 교체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